어떻게, <웃음> 잘 들게 <되게> 하셨어요 <웃음> 이게, 뭐,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나무 입이래, 대나무 에이 <웃음> 천일 거실에는, 우리 경찰사 거실에는, 거실과 베란다 쪽에 대나무, 이렇게 숲, 대나무 숲이에요, 대나무 숲. 거실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바람이 좀 불어요. 응? 이 완전히 뭐, 이게 가을 바람 마냥 아주 시원하게 잘불으니까 막, 바깥에서 막 바람 부르니까 베란다 쪽에 있는 이 말은 대나무 잎이 그냥 막다 쓰나집니다. 오늘은 에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양력 6월 9일이고 음력으로는 4월 26일 임신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6월 9일 토요일. 어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잠시 얘기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음, 이 천일글을 찾아오는 예비제자가 있습니다. 예비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금일일 천일한데 질문을 하나 물어봤어요, 이제. 뭐냐면, 내리, 굿! 내림굿을 하게 돼 일반 제자들은 내림굿을 하는데 어, 자기한테는 이제 그 내림굿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 야가 이제 궁금한 거였어요. 아니 왜 신이 오면 은다 내림굿 하고 하는데 어,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는 안 하는 건지? 응? 그러면 기존의 내림굿 하는 굿을 하는 사람과 자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 카페, 이 천일 카페, 다음 카페, 경천사, 귀신, 영혼, 조상, 그리고 나. 그 코너에 들어오면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있을, 있을 건데, 어, 이 천일이 뭐 이제 떠들은 세월이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 예비제자가 그 글을 못 찾아보고, 이 천일한테 이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흐을쓰려고 하니 이, 이 천일이 이게, 이게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떠들어주는 게훨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 대충 이제 마음 대, 정리해놓고 이제 어, 이제 앉았습니다 자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반 제자 되는 길 제자 어 이제 갑자기 신이 왔어 이제 어,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 갑자기 신이 왔고 어너또 너 제자야? 막 이래되고 이래되어버린거예요나 제자 안하고 싶은데 응? 간혹가다 아나 나는 어 제자하고 싶어요 제자시켜주세요 나 무당할래요 어떤 미친 연놈이 그러냐 싶죠 있어요 있어 그, 그, 그, 그런 그런 어, 내가 봐도 정신 빠진 것들이 있어 그게 언니가 천일이 얘기, 얘기했죠. 그, 요즘 유망 직종이 뭐, 무당이라고, 제자. 근데, 신이 없으면, 그냥 철학관 가서 철학 배워, 그냥. 응? 철학 봐서 사주풀이 해, 사주풀이. 사주프리. 그래서 먹고 살아, 이제. 없는 신 갔다가, 어, 나신재자네 이래가지고, 괜히. 응? 신 팔지 말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저 지옥도 못 가. 지옥 못 가면 어떻게? 구천을 떠드는 거야, 이제. 응?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에? 땅은 이승, 하늘은 저승, 이러죠. 그럼 공간에 뭐라고 그래? 중천. 응? 중간에 있는, 중간 하늘이라 말이지, 중간 하늘. 가끔 영화, 그, 여, 영화, 옛날 중천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참. 그 영화 보면은, 누구요? 우리나라 앞에 유명한 그 이쁜, 이쁜 배우, 여배우가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와, 이제. 그래서 중천에, 중천에 떠드는 귀신들 거기 바글바글바글 해. 응? 그러니까 신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절대 신을 팔지 말고 나한테 이제 우 신이 없으면 그냥 나 무당이나 이러고 하고 싶고 그러면 거기 철학 알려주는 데 많잖아 이제 다 길거리 댕기다 보면 막 많이 써있대. 알까 가르쳐준다고 물론 돈은 줘야지 가르쳐주지 돈안 주면 안 가르쳐줘 아시죠? 그래서 가, 가 배워 이제 배워서 사제 풀어. 에이 너몇년생이요어 응, 알았어. 야너말이요 이, 이, 뭐, 야, 1월달 조심하거라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해, 이런 거. 근데, 반면, 신째잖아, 그럼. 신이 찾아왔어. 아씨 아침에 자고 났더니 말이 갑자기 찾아왔대. 응? 어? 아니면, 나띵가띵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와! 하고 사는데, 응? 어? 열심히 놀러 다니고, 열심히 이쁜 여자 만나고, 이, 막, 남자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락, 그냥, 방탕 생활 별걸다 하고 사는데 있지. 어, 씨, 갑자기 왜, 왜날 찾아오냐고, 가세요. 어, 아, 그런데 샹나무 이놈 신이 안 가네. 나는 말이지, 너를 꼭 데리고 가야 쓰겄어 랄랄랄라. 이래, <웃음> 이랬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야? 신이랑 쌈박질 해?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 할 거야? 이, 이, 어, 신 할배. 시화형이 데리고 가라고? 안 돼요. 응?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보러 갔어. 오너오 오. 굿! 아, 너 말이야 앞을 보니 앞을 쌍이고 뒤를 보니 뒤질 쌍인데 딱 보니까 말이지 니네 뒤에 이따만한 장군 할아버지 앉아계시네. 너 알고 있니? 어단 말이지? 으악! 오, 어디요? 뭐, 뭐, 어디, 뭐, 어디야 씨발. 그거 알려주면 지가 알아듣나? 그르지 야, 너랑 같이 전보러 갔는데. 야, 너랑 같이 들은 그 할머니 누구냐? 어이? 할머니가 어딨어요? 니네 옆에 앉아있는데? 쪽진 할머니 누구야? 어, 무서워요. <웃음> 자. 신은, 신은 내가 원한다고 오고, 안 원한다고 안 오고 그러질 않아요. 응? 안 해. 그건 있지. 목간 조상들 떠돌는 귀신들 있잖아 이제 아까 중천에 떠도는 그런 귀신들 그 귀신들이 자기 자손을 찾아와 이제 하나 둘 핫둘 핫둘 가만 있어봐 얘가 서울 강남에 산다겠지 핫둘 하나, 핫둘 하나, 간단 말이야 이제 아니면 가만 있어봐 얘가 나를 피해서 이민 간다 겠어나너 죽어버려 죽었어 얘가 쫓아간단 말이야 뱅기타 같이 뱅기타고 가 이제 아, 북한까지 가려면 모르겠네 하여튼 가 그래서 야 내가 있잖여 니그몇 네 대죠? 할아버지요 너 있지 나를 신으로 모셔 그러면 내가 너 있잖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어때요? 나랑 한번 사업 한번 해볼죠? 뭔 사업? 귀신 사업 콜 어때요? 이래, 이래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 신이라고 다 똑같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런 못 가고 죄만큼 업이 많아서 못 가고 떠도는 그중그중천계에 그니까 중간계에 있는 그러한 귀신들은 다 싸잡아서 이게 촥촥촥그 저승사자 <웃음> 일찍사자 월찍사자 자이 눌러가지고 오라가야돼 저기요 여기 좀 잡아가세요 이렇게 응? 해야 돼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모시고 하는 선신이라고 그래요 선신 응? 살아생전에 많이 공부하고 닦으신 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천계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일정 세월을 공부하고 닦으시고 이러신 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응? 미흡해 이것 가지고는 내 공부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덕을 쌓을 부분이 있단 말이지 응? 그럼 왜꼭 인간세상에 와야 되느냐 우리 인간세상 말고도 저 천상계에서도 물론 쌓을 일이 있어요 덕을 쌓을 일이 있는데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쌓을 또 덕이 있고 어, 선업 선업이 있는 거야 업에는 두 가지 선업, 악업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 어차피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선신이라도 귀신 이 실체 이게 3차원적인 이 물체가 없단 말이지 4차원 5차원적인 그러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육체가 없는 거야 껍데기가 이게 응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걸어당기고 보고 움직이고 하잖아 그죠 응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없다고 생각해 봐못돌아다기잖아 보지도 볼 수는 있겠지 내 마음대로 못 당기는 물론 귀신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실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 이거 컵이잖아 컵 귀신은 이거 옮겨 못 옮겨 못 옮긴다고 이걸 못들어 귀신은 못 들어 이거 응? 못 든다고 못 그러면 이걸 누가 귀신이 만약에 천일한데천일한데 와서 천일이 야 천일아 너 이거 좀 들어 네 이러는 거야 이거 이러기 때문에 덕을 쌓고 선업을 쌓으려고 하는 그 조상님들, 응? 그 일, 먼저 가신 조상 이름하여 그래. 선망 조상이라고 해선망 먼저 죽었다, 먼저 선, 응? 선망 조상, 후망 조상, 나중에 죽은 조상 이런 양반들이 이제 자기 자손을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야, 야, 야, 야, 일랄랄라. 너, 너, 너 있잖아. 나랑 한몸이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예, 이런단 말이지. 그렇게 했을 때, 자. 내린꽃을왜 하느냐. 내린꽃그 옛날에도 그러한 게 하나의 의식이란 말이지. 의식. 응? 의식. 여러분들, 그, 회사나 나라에서 무슨 행사할 때 의식을 하잖아. 요 체력! 12호 숏! 체력! 붓기에 대해 경례! 동해물가 뭐 이런 거 하잖아 이제. 의식이란 말이지. 의식. 응? 우리가 제사날 지낼 때도 그냥 오늘 제산날입니다. 네 편안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할 수도 있지만 상을 딱 차려놓고 이 옷에 차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저라고. 그 의식이란 말이지. 의식. 근데 그 요즘 세상에 와서는 많이 변질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저 무당들 찾아가 봐 이거 내가 듣기로는 몇 천만 원 아니면 내리고다안 해준다더구만 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 하지 마. 뭐안 해주면 하지마 뭐안 해준다는데 뭐 그지? 응? 하지마 하지마 이거 몇 천만 원 드려가지고 내리고도할돈 있으면 맛있는 거사먹어 맛있는 거 사먹고 맛있는 거 조상님들한테 재를더 올려 차라리 응재 올려 쟤뭐야요그 필요 없어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이 올바로 된 신인가, 진짜 올바로 된 신은 당신 자산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와서 내림꾸다 자고, 안 해. 뭐 내림꾸다 하면, 내리꾸다안 하면 안 와?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지. 오지 말라고 그래. 가, 가, 가, 가. 잃어버리라. 그러면 이 천일이 어떻게, 이천일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무불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무불통신. 그, 그 용어는 뭐냐. 내림꽃을 안 하고, 내 스스로 기도를 해서, 응? 기도.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세요. 이래가지고, 어, 내 간다. 뿅! 하고는 일 이래. 이래서 이제, 통신. 신과 교감을 하는 거야, 신. 천일 미리 미리 미리 그 어디여 그 미켈란젤로 작품인가 거에 보면 막 남자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 꽃을 어놓고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그제목은 몰라 그거 그래 그있는데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린 꽃을 꼭 해야만 오는 건 아니야 단지 신을 예우하고 그 잔치를 열어주는 의식이란 말이지 의식. 그러면 봐봐 쩐이 없는 사람들은 내리 뭐 제작감인데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다돼지야 되게 신병하다가 대지골골골하다가 <웃음>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신은 그거 아니요. 아니, 안 해준다고 그 아니오 아니 내리고 난해 준다고 신이 그시뭐 저기 뭐 자, 당신 자손 벌전 내려 죽여 버려? 아니지 지도 독사 독사 차고 온 건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떠드는 잡기들 잡기들. 응? 잡기들, 야, 있잖아. 나 너랑 한번 놀아보려고 왔는데, 있지? 너, 나를 맞이하는 의식을 좀 거대하게 치러질 수 없겠니? 어때? 그렇게 하지, 인마 내가 너, 보름이게 줄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천리늘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뭐냐. 힘은 자기 자손을잘 먹고 잘 살으라고 띵까띵까 하라고 오는 게 아니야. 응? 그러면 다 너도 나도 신체져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잘 먹고 잘 살게? 응? 그것처럼 좋은 백과 직업이 어딨어 그죠? 아니요 이게 죄가 많아서 신이 딱 봤을 때 그러거든 생각할 때아저 새끼 자손이 A, B, C, D 짝 있어 그러면 A를 보니까 저건 너무 깔끔해 아저 흠이 없어 B 저것도 저 새끼는 좀 줏대가 없어 C 아요 새끼는 말이지 싸가지는 조금 없는데 이 전생에 죄도 많고 어차피 나도 닦을 거, 요 새끼도 같이 끌고 가서 같이 닦으면 좋겠다. <웃음>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파시가 맞고 이게 같이 이 끼리끼리 만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천일은 뭐야이 천일도 마찬가지, 제가 많아. 아, 내가 미쳤냐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오, 살려주세요! 이러고 뭐, 저기, 야밤 중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하고 이질하다고 생기게 이 천일이 늘 얘기했던 거 있어요, 예? 나도 집에서 벌렁 넣어가지고 그냥 맥주나 마시면서 야구 중계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응? 여배우 이쁜 여배우 보면은 침지지를주고 이러고 싶다니까 근데 안니잖아 아니야 이게 응? 이거 놀고 먹는 게 제자가 아니야 놀고 먹는 제자는 다 꽝이라고만 하시면 돼 놀고 먹는 제자가 어딨어 무릇 제자라면은 속된 말로 엑스 빠지게 엑스 빠지게 돌아댕기면서 이질하라 해야 돼 이게. 왜 여러분들 그 저기 신발이 신발. 신빨, 신발이 떨어졌다고 하자 신발. 신발 떨어지면 뭘 떨어져, 이 씨. 그건 지가 나태해서 그래. 지가 지가 지가 나태해서 그래. 자, 이자꾸빠이 세는데 이게 요 타이밍 찍을 타이밍 딱 30분 30분. 자, 자, 자,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굳이 내리 내리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대신에 내린 꽃을 안 하려고 하면 은 자기가 정말 그제자 제작, 제작감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막이 참여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응어리버리해서는안돼 정말로 막 구구절절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하는데 그 무화지경 속으로 내 스스로가 팍 퐁당하고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오시고자 하는 신과 같이 접신이 되는 거예요 접신 여러분들 어, 예비제도 얘도 그 전에 그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 요 이제 얘도 전에 했다고 어 나는요 이게 이게 도대체가 뭐 모르겠어요 신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고 당연히 모르지 그거 알면은 뭐 지, 지가 지가 무당이게 아니란 말이지그 얘기 뭐냐 신과 교감을 하려고 하면은 내 머리가 그만큼 꽤 있어야 돼 우리가 이래 바야 여기는 백회 머리, 꼭, 머리 꼭대기 숨골을갖다 백회라고 하는데 백회 응? 내지는 백혈이라고 그래 백혈 이게 뭐냐 백까지 혈이 뭉친 곳이 머리 끝 여기란 말이야 백회 이이 응? 봐야 여길 또 뭐라고 하냐 천문이라고 그래. 천문 하늘의 문 천문이 열려야 된다 하는데 여기와 하늘과 통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뇌 그러려고 생각하면은 내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자체를 여러분도 참선하지 명상하지 중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명상 참선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진짜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평상심, 평정심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깊이 자기 참선이나 들어갔다 보면 느낀다고 간혹 일반 개인이 참선을 깊게 잘하는 분들은 그러한 걸 느낀단 말이지 그무아지경을 그러면 제작감들은 어떠냐 바로 그러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던 신명들 오 찾아오신 주상들과 한순간에 불꽃이 튀듯이 대자닥 하고 접선이 되는 거야 접선 응? 그걸 이름하여 접신. 그때 빵! 터지는 거야. 왜 터, 게 터져? 그, 예비 제자, 그, 입 주둥아리. <웃음> 주둥아리를 통해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석된 말을 빡세게 해야지. 아니, 빡세게도 안 하고, 뭐내리 저기, 구달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 신이 가만히 안 했지. 이 씨벌놈, 이 씨벌놈의 씨끼 말이야. 분도 없는 주제에, 돈도 팍! 이렇게 하고 있는 주제에, 그럼 못하면 지가라도 빡세게 지가 해야지. 안 하잖아. 그럼 귀통망울 한대 맞아야지, 이제. 내가, 내가 때리는 게 아니오. 그 오신, 오신 조상이 때리는 쥐 씨로 팍! 팍! 팍! 응? 스트레이트로 그냥, 어퍼컷!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응? 이 제자는 똑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차이늘 주장하는 게 똑똑해야 돼 근데 무식한 것이 맨날 이거 신장때 잡고 신복 입혀가지고 밤새도록 띵까띵까띵까띵뛴다 해가지고 꾼당꾼당 뛴다 해가지고 신이 오안와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동상 봐봐요 동영상 보면은 막 하다가 이제 그신 선생님도 뒤집었어 악사들 이 미치지 밤새도록 뿡짝뿡짝 하라고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하다가 그냥 누가 오셨어요? 누가 어이구 웃어서 땡야 됐다 됐다 가가 가. 야 왔어 왔어 이러고 말어 이제 오긴 뭘 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매 시절 때는 동영상 보고 말이지 어쩌저쩌하다 어쩌, 보니까 듣고 보고 듣 듣고 본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주소들은 그 명패 는나 있으니까 아, 무슨 뭐 무슨 양곤 무슨 대신 할머니 어쩌고쩌고 저 개코나다 개코나 아이고 어? 그뭐 육갑 하는 거야 그거. 그거 아니야 오긴 뭐라 그런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법당 차려놓고 별일 날 빌어봐 어? 안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어이, 씨발, 긴가민가, 지랄하다, 결국은 홀라당 법당 뚜드려 없는 거지. 응? 아무런 게 없으니까. 당연한 게왜 그러냐. 신도 안 왔고, 그 일도 제대로 안 됐고, 돈 지랄만 한 거야, 돈 지랄만. 돈 지랄만. 근데, 자, 2000이란 데 물었던 그 예비제자, 걔 같은 경우는 2 0 0 0쭉 찾아보니까, 굳이, 굳이, 신고서 안 해도 되겠더라는 거지 그집그 그 신명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걸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바라는 신도 아니고 대신에 이런 거 있단 말이지 이게그 개한제도 그, 그, 얘기를 했는데 제자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금전적인 여의도 있고 어느 세월에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오신 신명님들을 위해서 또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죄를 지낼 순 있어 제를. 예를 들면 기존에 가고 있는 제자들은 진적고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시고신령력 신명력 위하는 구수를 한단 말이지 그런 개념으로 그건 할 수가 있다고 응? 그거는 그래서 이천일한테 물었던 그 예비 제자도 지가 열심히 빌어내지 못하고 헛생각말하고 잡생각말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이질을하면은 쉬는 지압길 뻔하지 이제 골 때리지 이제 근데 얘가 한가지 단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 그냥 우직하게 그거는 해 이게 돈 모으는 죄주는 없는데 <웃음> 이것 때문에 좀 연락 깨져가지고 지금 얘들 개고상하고 있네 빡세게 개고상하고 있는데 그렇다 <웃음> 어떻게 뭐 지가 싼돈 지가 치워야지 뭐그 누구 도 책임 안지는 거야 지돈 지가 치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붓은 아, 봐서 제자, 제자에 따라서 이미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한 목이, 목이 찼다고 그래 목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오시는 신명이 아나 조금 더 닦고 가도 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다 닦고 그 예비 제자 옆에서 기다리고 앉았어 기다리고 앉았고 얘는 딱 보아하니 그뭐 이게 기도 시켜도 되지만 이게, 이게 속된 말로, 상만 차려놓으면은, 잘놀 상황이 돼버려서 다, 다, 다, 이게 종교라 상황이 돼. 그럴 때는, 바로 볼거 없이 그냥, 국판 열으면 되지, 국판. 딱, 열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하 뭐. 자, 일번일 선수가 아니구나. 1번 <웃음> 신령인 등장! 뭐,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셨죠? 그럴 때는 뭐, 그냥 물론 쩐이 있을 때, 미련 없이 다 국판을 열어주는 거야. 놀려, 그냥, 씨, 그러면, 빵! 차고 들어와,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판별하고, 그 가리, 여러분들 가리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할수 있는, 진짜 올바로 된 신선생, 그러한 등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이, 그런 제자냐, 이거지. 선신선생이. 이 천일은 1급이에요. 어 1급 제자. 1급. 예를 들면, 누가 보든가, 1급수자는 도롱, 요, 도마뱀 산다고 해도, 일급서는 도룡령이 살아요, 도룡령. 응? 일급. 1급. 구급부터 일급까지 했으면이 천일은 일급이에요. 나름 그런, 이게, 내가, 내가 늘 얘기했던 거 있죠. 이제 각그 애동제자가 저 밑에 구급에서 갓뛰고 8급, 7급, 5급, 이런 것들이 신선생하 왔다고, 구판에서 내리고 산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뭐 육갑 한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데 꼭내림 꽃을 해야만 오시는 건 아니다. 대신 정리를 하면 그래요. 안 해도 오신다. 오는 대신 그만큼 본인이 빡세게 해야 된다. 어리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할 때, 빡세게 할 때, 그 못간 중천에 떠도는 못간 귀신들이 치고 들어와서 내가 있잖아, 네멧대저 할아버지거든. 야, 내가 네 할머니 이샹 뭐이러면안 돼. 그러니까 그 일반 일반 예비자나 중생들은 모르잖아. 이게 시 못간 귀신인지 님이랄 저기 그 뭐지 어 제대로는 신명이지 모르잖아. 그죠? 그것만 그것만 제대로 판별을 할수 있는 어 이천을 갖춰생 돼. 천일 같은 사람 옆에만 있어주면 돼. 응?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걔가 이제 서울에 있고 걔가 부산에 있고 내가 여기 있어, 이제. 대전에 있어. 그럼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했냐? 이 교통이 돼. 나,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신들은 교통이 되거든. 신들은. 그래서 인연이 중요한 거야, 인연. 응? 그 예비제자가, 제작감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취재 하자고. 얘가 이제 어디가 헛질하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한테 그 감이 온다고. 실력이를 알려주셔. 그리고 다 쳐줘. 그게 돼. 근데 아난 독고 아 독고다 이게 이게 일본 말이를 만들고 아씨 나는 이제 나 혼자 다 해볼 거야. 해가지고 혼자서 별시 가봐. 맨 귀신들만 드글드글 따라 다기는 거야. 같이 귀신 돌아가고 당기는 거그게 그거, 그것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 아시죠? 응? 오늘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따로 우리 카페 다음 카페 경천사 내지는 인터넷에 천일법사나 법사 천일이라고 쳐봐요 인터넷에 응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은 내글내 내 영상 다 나오니까 그래 찾아 들어와 가지고 질문을 해 응? 질문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아셨죠? 괜히 나 때문에 내리고 잘해 먹던 사람들 괜히 뭐 이렇게 뭐지? 밥줄 떨어졌다고 뭐라 할랑가 모르겠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이고 뭐 천일이 천일이니까 아시죠? 응. 더 궁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고이 항상 끝날 때는 애고 애고 소리 나는데 자 들어가고 는데가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거 아이 바깥에 바깥에 이거 대나무요 이거 이거 대나무 오우 저기 우와 내가 오늘 아 이거 특별 서비스네 에이 참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좋은 날 되세요. 좋은 날 보시고 끝습니다